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도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투표를 했으면 권장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다 한번 볼게요 어, 유능한 경제대통령에서 위기에 강한 1번 후보, 이제면 되다. 자, 이번에 보시면, 국민이 키운 윤석열, 레일을 바꾸는 대통령, 우리 검찰총장이었죠. 국민의힘의 대표, 윤석열 후보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자, 3번에, 주 4일째 복지국가,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내 네, 정의당의 대표, 심상정 후보가 3번이네요. 자, 4번에, 바르고 깨끗한, 과학 경제 강국네 4번 안철수 후보가 되겠습니다 국민대의장이에요. 자 5번에 누구나 나랏게 기본소득 대한민국에서 오준호 대표래요. 그서 이름이 나오셨네요. 자 그리고 6번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6번 돈 걱정 없는 세상 만든다. 가지고 대통령 취임을 2개월 이내에 1 8세 이상 1인당 1억원 지급한다고 하고요 18세도 이상 1인당 매월1 5 0만 평생 지급한다고 하시네요 <목소리> 자, 허경후보는 6번에 음. 국가협매당으로 해가지고 나왔고요 7번에 200원 후보라서 노동당인데 이분은 어,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바꾸고 싶다면 사회살줄 해가지고 10대 공약이 있네요 한번 보자면 이병욱 후보의 10대 공약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세요 어, 8번에 오 은호 후보가 이네은 이분은 선거를 국민에게 자유로 국민에게 선거아니 되어 부장선거 등재되는데 그 이분은 새누리당 직표네요 9번에 뒤의 나라 해가지고 기득권 공화국에서 네는 이분은 품격 있는 경제 대통령 해가고 9번이 김동연 후보고요. 자1 0번의 조원진 후보인데요. 이분은 부정부패 쓰레기 정치 학대해가지고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라고 해가지고 계획적인 자유와 유유후보해가지고 이분이 나오셨네요. 자, 12번에 당신의 땀이 빛나더라고 유일하게 여상 후보 중에 젊은 분이에요 이분은, 이분은 지금 진보당 대표구요. 김재연이라고 해서 이분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진보당 출신이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오직경제오직통일 해가지고 이분은 청년사업가 백합박사를 해가지고 이경희 후보네요. 그리고 마지막. 4번에 김민찬 후보라서 이분은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고. 람가지 이분은 한류영학장이라는 장에서 나오셨네요. 이렇게 보니까 후보가 총 13명의 후보가 정해져 있고요. 저의픽은 누군지는 알려줄 수가 없죠. 왜냐면 비밀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대통령 선거일 당일날에 투표를 하자. 이트로 제가 영상 찍게 되었고요. 제가 이 대통령 후보를 맞이해서 이행시를 준비했습니다. 투, 투표를 합시다. 표, 표한 장으로 바뀌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 투표로 대한민국 종이 한 장이라도 신중하게 투표를 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한번더 기억합시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